북한 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. 1월 의왕시 1분 짤 뉴스 고고싱! 2020년 1월 1일, 무락산 정상에 의왕 시민들이 모였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새첫 해맞이!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. 의가 새해를 맞이해 주민과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해지는 의왕시 2020년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의왕시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누면 더 행복해집니다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짜뉴스 리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.